이 상의를 보면은요, 상의는 운동을 해서 저 가슴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상동이 근데 너무 후련났어요, 여기 허리선을 너무 후렸기 때문에, 뒤판을 보면은, 이렇게 옵니다, 뒤판이. 적어가지고, 당겨가지고 지금 많이 이쪽으로 땡기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근데 원래 하면은 소매까지 지금 다 뜯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만, 허리 부분만 키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만 키워주면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가 지고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뒷판도 좀 크고 근데 원래는 싹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이쪽 허리 부분만 이렇게 수정해서 이런 라인선만 좀 키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싹 뜯어야 되겠죠. 이 뒷판은. 지금 여기에서 그림에 보듯이 뒤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판에는 이렇게 떨어진 떨어지만 잠궜을때는 뒤판이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여기에서 몇가지 해서 여기에서는 0 5 정도 여기에서는 1cm 정도 그럼 여기가 2cm가 되려나겠죠? 여기가 1cm, 2cm, 여기도 2cm 그리고 이제 이 사이드까지 뜯어버리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 여기까지 뜯는 거예요 떠가지고 0.5mm씩 늘리면 은 여기가 1cm 여기가 1cm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2cm 3cm 4cm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에서 와키 주머니 위에 와키선서 넘어 이렇게 쉬었잖아요 여기서 0.5mm를 키워줘요 그러면은 여기도 5mm씩 들어가니까 1cm죠 1cm 그럼한 5cm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은 이 이렇게 뒷판은 크고 허리는 막당기고 이런 것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집니다 뭐여기가지뭐품이 크기는 큰데 이거 풀어놓으면은 여기를 풀면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한번 뜯어가지고 박아서 한번 데려 볼게요 제가 한 경험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다맞더라고요 일일이 다 뜯어 가지고 하려면 은 공인도 많이 비싸고 또 고치는 사람도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일반 맞춤집에서 이거 했는데도 맞췄는데도 이것을 못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 패턴만 떠서 패턴대로만 이렇게 옷을 하다 보니까 이 옷을 입었을 때 전체적인 그, 흐름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앞판 사이바하고 뒷판 사이바를 늘렸어요. 지금 늘려가지고 미리서 여기 중앙을 박기 전에 이 중앙을 박아놓으면 이렇게 굽놓고 다리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기 힘들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직 안 박았어요. 여기는 펴놓고 맨 마지막에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박겠습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박을 때게 이렇게 놓고 박잖아요. 지금한 여기는 5 mm 정도 빼줄 거예요. 1 cm 정도 가면서 위에서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박았던 자리에서 작은 자연스럽게 가면서 곡선 대로잘 한번 떼볼까요 이 곡선대로 가면서 쭉 반드시 박아줍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갖고요 밑에서는 일자로 쭉 그냥 시접대로 쭉 박아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밑에만 합보면 되겠죠? 많이 늘어났죠, 지금? 한 여기서 한 2cm 정도 늘었습니다. 해놓고요 뒤집어가지고 바로 붙여버릴 거예요여기에서 이걸 또 창구멍을 내가지고 또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이는데 양면 자체로 붙이는데요 몸판이 물리면 안 됩니다 이게 몸판이 안 물리게끔 이렇게 해서 시접하고 시접기름 물리게끔 이 몸판이 물리면 안돼요 시접하고 시접질에 만 물리게끔 요즘 테이프가 좋아해가지고요 웬만큼해서 안떨어집니다 몇년가도 안떨어져요 안에 밖에 시접하고 밖에 밑에 치 원단이 물려버리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단이 물리지 않게끔 끄음선에이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놓고 오라고 같이 물리게끔 꽉 눌러줘, 보이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표시 안 나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다가 테이프가 묻어버렸으면은 자국이 남아버려요 근데 자국이 안 남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리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것은 어쨌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려줘야 되겠죠. 최대한 늘렸는데, 5mm도 안 늘어났어요. 다이집이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한 3, 4mm 정도 늘렸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1cm가 늘어났어요. 여기서는, 뒤에 사이바에서는. 양사이 사이드일 때는 여기를 아직 누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기 다려놓고요 밑에서 좀 이따 봐봐요 여기는 늘렸기 때문에 이거 빤듯하게 대가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늘렸는데 여기가 붕 뜨면 안됩니다 이거 자리를 스팀을 많이 줘 가지고 자리도 확실히딱 잡아줘요 야 괜찮죠. 이렇게 넣어야지 둥 뜨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를 다려 줘야 됩니다. 어깨 달기 전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일정한 딴 듯이 나와야 됩니다. 딱 놓고 문학 겹치면 안 되겠죠 좀 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조금 더간듯 되죠 이거 여기도 이렇게 약간 내 가지고 안 떨어졌죠? 이렇게 이 직선으로 여기가 찌글찌글 하든 내가 운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어깨만 다리면 됩니다. 지금 어깨다 보면은 스팀으로 꽉안 눌러져서 자리를 지금 못 잡고, 붕물잖아요 이게. 스팀을 팍 줘가지고, 이렇게 서 잡아줘야 되는데. 패드를. 찌글찌글 하잖아요, 지금 이게. 세탁소에서 이걸 해주면 좋은데, 세탁소에서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렇게 전문점에 오면은 이것까지 싹 잡아야 되는데, 이렇까지꽉눌러보리면안 됩니다. 이거는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는. 그래서 이게 까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잡고. 다시 가면서 이렇게 영화롭게 됩니다. 이렇게 싹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옷이 끝났습니다. 워낙에 옷이 크다 보니까 사이즈가 트윅스 라디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고친대를 보면요. 약간 너무 이게 후회졌어요. 여기가좀 많이 남았었잖아요. 사진에. 이금 입으면 정상이고요. 사이드가 이렇게 보면 사이드는 정상이요 일자로 떨어지잖아요. 약간 너무 컸었는데 얘기좀 그래 풀어놓으니까 입으면 이제 돌아올 거예요. 옷을 입고서 사진 찍었으면 좋은데 손님이 바쁘시다고 퀵으로 보내달래요 퀵으로 보내면 사진을 못 찍어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같이 이렇게 많이 기판이 이럴때는 이렇게 될때는 여기를 풀어줬으니까 이게 여기 많이 남잖아요 위에가 많이 남았는데 밑에는 허리선을 너무 들어가고 하다못해 옷을 허리선을 풀어가지고 요놈하고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춘 거죠. 이 바지 같은 경우도 곡선에서 밑에 밑을 좀 쳐내주고 허벅지를 조금 한 반일 정도 쳐냈어요. 그이 우는 양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좀 후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흐려보니까뜨어 보니까는 뜯다 박았다 했더라고요. 몇번 했었는데 정확하게 못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향이 생기요